아니오 애집? 뭐야? 아씨... 아... 뭐야... 어. 해변의 하얀 자갈이 자랑거리인 조약돌 섬에서는 매해 감사제가 열립니다 치치씨는 올해도 우승을 자신하며 비법 레시피로 만든 케이크를 준비했답니다. 심사위원이 기대감에 찬 표정으로 한입 베어무는 찰나! <목소리> 세상에 그 안에서 누군가의 발가락이 나왔지 뭐예요! 치치씨는 억울했어요. 발가락이 왜 자신의 케이크에 들어있는지 몰랐거든요. 증거가 없기에 풀려났음에도 마을 사람들은 그를 믿어주지 않았고 마녀라고 불렀습니다. 마을에서도 멀어지길 바랐어요. 마녀는 마을을 떠나 깊고 깊은 산속으로 거처를 옮겼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와 이거 뭐야 스토리 미쳤네. 발가락? 오. 아차 손 씻어야지. 차트룩차차.